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호입니다 횡격막 힘으로 노래해라 횡격막 주변 근육들로 노래해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한때 이렇게 알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슨 할때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죠 참 부끄럽네요 횡격막으로 노래하라는 말은 모두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날숨 즉 호흡을 뱉으며 소리를 만들죠 횡격막은 날숨에 사용하는 근육이 아니라 들숨 즉 호흡을 마시는 데 사용하는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들숨에 사용하는 근육들과 날숨에 사용하는 근육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들숨에 사용하는 근육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호흡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품고 있는 횡경막입니다 횡경막은 요추와 갈비뼈 그리고 복장뼈에 달라붙어 있는 마치 돈모양처럼 생긴 가슴과 배의 경계를 나눠주는 근육입니다 모든 근육은 수축과 이완이 가능하죠 우리가 뇌를 통해 명령을 내리면 근육은 신경의 자극에 따라 짧아지고 굵어지게 됩니다. 이를 수축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신경의 자극이 사라지게 되면 근육은 원래의 모양대로 이완되게 됩니다. 횡격막이 수축하게 되면 횡격막은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그만큼 생기게 된 공간만큼 폐는 확장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폐에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횡격막이 이완하게 되면 횡격막은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고 줄어든 공간만큼 해도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공기는 다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횡경막의 힘으로 노래하라는 말은 말이 안되죠 왜냐하면 횡격막의 힘을 사용하라는 말은 횡격막을 수축시켜서 호흡을 마시라는 것과 같은 말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설명하는 영상들을 보면 횡격막의 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우리 보컬살롱 구독자님들은 횡격막 힘이 아니라는 것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 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 더 남은 들숨 근육을 설명한 후에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들숨에 사용하는 근육은 왜늑간근입니다 외늑강근은 늑골 사이에 있는 근육들 중 가장 바깥에 있는 근육을 말합니다. 이 외늑강근이 수축하게 되면 늑골은 위로 들어올려지게 됩니다. 즉 흉곽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흉곽이 넓어지면 생긴 공간만큼 폐는 확장하게 되고 그로 인해 폐에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날숨에 사용하는 근육들입니다. 바로 그 힘의 정체들이죠. 먼저 복횡근입니다. 복횡근은 명치에서부터 옆구리를 지나 치골까지 넓게 퍼져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배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마시고 뱉어볼까요? 호흡을 마시면 배가 나오고 호흡을 뱉으면 배가 들어가죠. 호흡을 마실 때 복횡근은 이완되게 되고 배는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호흡을 뱉을 때는 복횡근이 수축하게 되고 그로 인해 배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배를 집어넣고 있는 게 힘든 거랍니다. 다음은 복직근입니다. 복직근은 복부 앞쪽에 세로로 있는 근육인데요. 일명 식스팩으로 알려져 있죠. 이 복직근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몸을 접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수들이 고음에서 힘있는 소리를 내기 위해 몸을 숙이는 그림은 이미 익숙하시죠 그 이유가 바로 이 복직근을 포함한 날숨 근육들을 수축시킴으로써 복압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인 거죠 다음은 내늑간근입니다내늑간근은 늑골 사이에 있는 근육들 중 중간에 있는 근육을 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옆구리 위에 갈비뼈에 손을 대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해보세요 겁니다. 호흡을 마실 때 늘어나고 호흡을 뱉을 때 줄어드는 게 느껴지시죠? 내늑간근은 아까 말씀드렸던 외늑간근과는 반대로 늑골을 하강시켜줍니다. 즉, 흉곽은 좁아지게 되고 그렇게 날숨에 관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내복사근과 외복사근입니다. 내복사근과 외복사근은 옆구리에 있는 근육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손을 옆구리에 위치시키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해보도록 할게요. 호흡을 마실 때 늘어나고 뱉을 때 줄어드는 게 느껴지시죠? 이 내복사근과 외복사근은 몸통을 숙여주는 동작과 옆으로 구부리는 동작 그리고 몸통을 회전시키는 동작을 하고 날숨에 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방형근입니다. 요방형근은 허리 뒤쪽에 요추 양옆으로 있는 근육을 말합니다. 척추와 엉덩이뼈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근육이죠. 이번에도 허리 쪽에 손을 대고 호흡을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호흡과 동시에 부풀었다 줄어드는 게 느껴지시죠? 이 요방연근은 몸통을 옆으로 굽히는 동작을 하고 날숨에 관여합니다. 횡경막 혹은 횡경막 주변 힘으로 노래해라 라는 말에서 그 힘의 정체는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날숨에 관여하는 근육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무작정 이 모든 근육들에 힘을 주면 되는 걸까요? 그렇게 하면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우선 성대가 다치는 정도에 따라 즉 성대가 압축되는 정도에 따라서 성문하압 즉 성대 아래로 압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성문하압이 높은 상태에서 호흡을 밖으로 내보내주려면 그만큼 날숨에 관여하는 근육들이 많이 수축해야겠죠 여기서 우선시도해야 하는 건 다름 아닌 성대입니다 성대를 압축하는 정도에 따라서 성문하압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성대 접촉을 유지하지 못하고 무작정 배에 힘을 주려고만 한다면 오히려 외부근을 포함한 다양한 곳에 쓸데없는 긴장들만 쌓일 뿐이랍니다 심지어 발성능력이 좋은 사람 사람들은 힘이라는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게 날숨에 관여하는 근육들이 아주 미묘하게 컨트롤 되는 느낌입니다. 절대 무자비하게 힘을 계속 주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알려드린 정보와는 정반대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한 호흡을 사용하려면 날숨 근육들이 수축하여 배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배를 내밀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근육들은 의식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연습을 해서 잘못된 습관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만큼 잘못된 정보가 무서운 거랍니다. 횡경막에 관련된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속담처럼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컬살롱 구독자님들은 이제 아시겠죠? 횡경막은 날숨이 아니라 들숨의 관여하는 근육이라는걸요. 다음 호흡 시리즈 2탄에서는 호흡의 종류와 아포지오라고 부르는 브레스 서포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이 영상 아래에 무료 레코딩 이벤트와 레슨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